다 담았는데 여보, 문제가 있어 내가 맛을 봤거든요? 음. 밍밍한 맛이네? 오,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? 빠있다 그래. 아니 이게 내일 봐야겠다 음. 여기다 마라 소스를 한번 뿌려볼까? 맛있다! 허허! <웃음> 야, 이걸로 오늘은 마라 아구찜 냠냠냠 가망이 없는 맛을 마라소스로 살려 오늘은 마라 아구찜 냠냠냠 먹는건 온 가운데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좋아요! 홍! 아구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이고...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없는 아구찜이라서 짜잔! 짜잔! 마라탕면 소스를 넣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삼양에서 나온 그 마라탕면인데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요거는 마라탕면 면을 아구찜 소스에 비빈건데 일단 여기에 먼저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넣어줘도 풍미가 확 살아나요 이거네! 와, 근데 이거 진짜 마법의 소스인데요, 거의! 요리 같은 거할때뭐 이렇게 좀 맛없게 됐을 때라면스푼 넣으면 다 끝난다고 하잖아요 약간 이런 해물요리 하다가 망하면 그냥 마라소스 넣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? 와 마라소스는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이거... 쌉조름하기 때문에 약간 그 향을 낼 정도만 이렇게 딱! 아마 요 정도만 해도 향이 많이 날거예요 고니! 아닌가? 곤! 맛있다! 마라랑 마시또. 마시또. 마시또. 마시또. 마시또. 마시또. 시또시또 아, 이게 식재료는 엄청 신선하네 신선하고 좋은데 양념 이 맛이 없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맛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소스가 더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양념을 맛있게 해주니까 크크크알 만한 새우는 껍질 채로 그냥 아, 근데, 진짜 이렇게 보니까, 오뚜기 아구찜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<웃음> 가성비도 좋고, 아니, 이렇게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한판 시켰는데, 맛이 없으면 은 너무 속상하잖아요. 근데 오뚜기는? 이렇게 양도 적절한데, 맛도 심지어 굉장히 좋아요. 이 뭐지? 도실토실한 살을 찾고 있어.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이 마라 소스 덕분에 살았네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긴 했는데, 다음에 맛있는 아구찜 집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아구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